눈도 안 보이셨나요? 아못하셨어아 아, 진짜 안 보이고 한 개도 안되네요 사랑하면 되겠지?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찾아뵙는 화석입니다 한층 더 늙고 굳은 모습으로 여기 보고 이제 네? 이렇게 이렇게 자기소개요? 네. 네아 네. 네. 저는 여기 틀어세요 이렇게요? 네. 아 이렇게 <웃음> 아 저는 연세대학교 다니고 있는 일5학 피아노과 김민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웃음> 혹시 오늘 의상은 <웃음> 무슨 컨셉인가요? 저요. 오늘은 양말은 곰돌이 양말을 신었고요. <웃음> <웃음> 오늘 또어연 일로 저를 부르셨는지. 내년이 베토벤 250주년인 거 아시네. 알죠? 네. <웃음> <웃음> 알죠. 이제 내년 이제 베토벤의 해가 될것 같아요 오늘 약간 그걸 상기하기 위해서 베토벤 컨텐츠를 하기로 했습니다 우와! 이제 다 같이 합창하나요? 베토벤 곡 설명해주고 연주해주세요 설명이요? 설명을 하자면 베토벤의 곡 중에 제일 유명한 곡 있잖아요 그 자동차에서도 항상 후진할 때 나오고 엘리제를 위하여입니다 사실 엘리가 어떤 분인지잘 모르겠는데 엘리제를 위하여는 잘 알아서 많이 위하셨다는 건알것 같아요 저보겠습니다 32개, 32개. 32개 중에 18번째 곡을 할 건데 그 중에서 특히 두 번째 악장을 하려 합니다. 제가 <웃음> 칠곡은 베토벤 소나타 28번의 이악장입니다 저는 오늘 베토벤 소나타 7번 1악장을 아 다시 줘요 이요 <웃음> <웃음> 이게 원래 이게 그 뭐지? <웃음> 처음하면 괜히 떨려. 던진... 아, 예. <웃음> 이거 예 이거 안나안나가지 예, 안다편집돼 n worry about it. 일단 이것만 치고 집에 보낼 것 같진 않아서 <웃음> 네, 사실 오늘은 베토벤이 귀가 잘안 들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귀가 안 들리는 채로 한번 피아노를 치는 걸 체험해볼 겁니다 네? 뭐라고요? <뭔람> 그럼 귀막고해요네 <김학구예요>? 눈이 <웃음> 어, 음, 안 좋은 거. 이리 오십시오 최신형 헤드셋과 최신형 귀막인 <웃음> <웃음> 최신형 귀막개이 최신형이에요 껴본 적이 없어서 아아 어. 아. 진짜 안 들리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뭐? 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진짜 안 들리는데. 써보겠습니다. <웃음> <웃음> <웃음> 니까 그러니까 어떤가? 요 제가 치는 게안 들려서 좋네요. <웃음> <웃음> 해요? 네. 아 다시 할게요. 아 <웃음> 어... 아, 아 못하겠어요. 어, 어, 감사해요. 너뭐아 너만 보인다 말이야, 널 사랑한다 말이야, 누누가 도만 보인다. 말이야 인다넌안 보인다. 오. 찌면 <웃음> 아 됩니다 에요? 오케이. 선배님께서 혹시 눈도 안 보이셨나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네. 그 혹시 봐... 네. 바... 조용 <웃음> 아... 네 네. <웃음> 왜 이렇게 어색해요? 어사 아니에요 <웃음> 어. 알아서 착용하세요 <웃음> <웃음> <웃음> 여기 한번 봐주세요 여기 봐주세요 네 한번 쳐주세요 <웃음> 와 근데 무슨 뭐가 무슨 의미인지는 알아듣될것같본이 아, 진짜 안 보이고 한 개도 안 들려요. 와, <웃음> 와. <웃음> 이건 맞을 수가 없잖아, 그렇지? 아, 진짜 안 보이고 한 개도 안 들려요. <웃음> 하, 할까요? <웃음> 아잠시요 네, 네, 네. <웃음> 끝났어, 끝났어. 아 그래? 벗어 되나요? 벗어주세요. <웃음> 어떤가요? 아 진짜 답답해요. 후기 아, 어떤가요? 저아귀 아직도 끼고 있는 것같아요아 <웃음> 일단 베토벤이 너무 위대하신 곡가인 것 같고요. 어이 상태에서 작곡을 한 것들. 이게 뭔가 제가 연습을 많이 했던 곡이어서 귀 막을 때까지는 괜찮은데 눈까지 가니까 도약 같은 건못 하겠네요 어려워요 <웃음> 베토벤 어땠을 것 같아요? 너무 답답했지 않을까요? <웃음> 아, 귀가 잘 들렸을 때는 음악적으로 표현하기가 쉬웠는데 안 들리니까 너무 답답해서 베토벤은 진짜 대단했던 것 같아요 대박이네요 <웃음> 정말 위대한 베토벤에게 찬사를 <웃음> 한번 보냅니다 체험을 해봤는데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익힌 상태에서 이걸 하니까 좀 몸에 익은 게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좀더 어릴 때부터 불편함이 있으면 익히는 것도 힘들 것 같고 너무 쉬운 걸 쳐가지고 <웃음> 제 뒤에 또더 어려운 걸 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베토벤 님의 곡들이 되게 화려하고 멋있는 곡들 많잖아요 뒷순서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토막 상식을 전해드리자면 고전시대에서 낭만시대로 옮겨가는 분이 베토벤 님이셔서 아마 고전시대가 끝나고 낭만시대가 시작하는 거를 흡부적으로는 베토벤 님의 사망 연도? 로잡는거 같아요 아 학교를, 대학교에서 수천만 원을 들었는데 이거밖에 기억나는 게 없어요 아